샬롬. 새날교회 청년이자 또 비합 파트타임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올 1월부터 새날교회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. 작년에 친구가 키퍼슨 스쿨을 듣는다고 박호정 목사님 강의할 때한번 와봤었고, 그 다음에 기도의 집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검색해서 부산에 있는 걸 알고 한두 번 정도는 작년에 왔었던 것 같아요. 네, 나이트워치는 밤에, 밤을 파수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밤을 파수하라고 허락해주신 자리인데, 저 같은 경우는 현신적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두 시간 동안 그냥 찬양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, 음. 저는 사실 반주도 진짜 기본만 하고 노래도 어느 선 이상 안 올라가는 사람이라서 이런 기술, 기술적 달란트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셨던 거는 첫 번째는 그냥 그 자체가 하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어, 그 시간에 기도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주님 이 시간 저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심을 제가 믿습니다. 그 주님 이 시간을 제가 늦게 잠들지만 잠은 얼마 못 자지만 다음날의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소화하게 하심을 믿습니다. 어,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임을 삶으로 고백 어, 얻게 되었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안에 어떤 두려움들이 많았었고 어 그거를 이겨내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, 기도 중에도 찬양 중에도 이렇게 두려움이 확 엄습해올 때가 있어요.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가끔 엄습해올 때 있지만 그때 고백을 하면서 어, 주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입니다. 어,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영원한 교제를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기쁨입니다.라고 고백을 하면 또그 마음이 싹 가라앉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. 어, 정말 입으로 선포할 때그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감을 느끼고요. 세 번째로는 어, 우리 기도의 집에서 또 많이 말씀하는 신부의 영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게 깊어진 것 같아요. 이전에는 좀 왕이신 하나님,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제일 컸지만 어, 하루에 두 시간을 딱한분 그냥 주님만 생각하며 찬양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, 저에게는 그런 친밀함이 어떠함 인지를 알아가게 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, 이것이 또삶 속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예전보다 더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더 뭔가 찬양에 대한 그런 마음도 더 높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쩌면 제게 너무 부족하고 없었던 그런 영역들을 이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의 집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집에서 통막 이렇게 기도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내가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원하는 시간에 와서 저기 이제 말씀 보는 그런 테이블도 있으니까 말씀을 보든 아니면 업무를 좀 하든 컴퓨터 업무를 하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전교에서 그런 신앙 훈련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세시간을꼭 뭐 기도를 해야지 승리한다. 근데 어, 사랑이 많이 부재됐던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에 기인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새날교회 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1월에 오고 첫 예배부터 좋았지만 그한달 정도는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배드리면서 근데 그게 되게 감격의 눈물이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느끼지만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진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지금 저의 믿음이라해야 되나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계기는 3년 전에 이제 온유라는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저는 광야가 시작되었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 만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계기가 저한테는 지금까지 있게 한 계기였고 또 1년 뒤에 오빠가 이제 오빠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이길 수 있게 한그 근원이 거기서 왔는데 그때도 매일 그냥 가정예배로 혼자 드렸었거든요. 자취하면서 그러면서 예배 능력은 아 예배가 이렇게 회복의 능력이 있구나 인간이 할수 없는 영역을 예배가 회복시키는구나 라는 걸 많이 경험했고 작년에 네, 오빠 장례 치르고 나서 많이 안 울었거든요. 울면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릴까봐. 부모님도 돌봤어야 됐고. 근데 그거를 이제, 어, 감사하다는 그냥 입술 표현으로 계속 이제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. 작년에 이제 더 크로스 처치 갔을 때 하나님이 이네 안에 아직 슬픔이 너무 많이 고여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날 이제 빵 울면서 기도의 집도 받고, 새벽, 나이 더 치도 받고, 하나님이 내 마음도 보게 하셨고 그렇게 슬픔을 그때부터 털어내기 시작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새날교회 기도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많이 울었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쩌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슬픔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함이 같이 이렇게 된것 같고 어 지금은 생각하면 언제나 그립고 그렇지만 그냥 진짜 예배 예배 자체가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이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그 승리에 대한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이렇게 북돋아지는 거죠. 예배는 능력인 것 같아요. <웃음>